<웃음> 던전 마스터는 나다.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오늘은 다른 게임을 할까? 꼬이요 밴다 하고 싶다고 도와드릴 수 있긴 한데, 말을 하지. 밴다 하고 싶었구나. <웃음> 모르겠다. 엘든링이나 하자. 헷갈리면 엘든링 하면 돼. 돌았나? 아, 안 돌았네. 오히려 좋아. 요즘 라단 그래도 가니까 오히려 좋아. 옆집 섭종 깎았다고요? 메이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지. 아, 그 정도예요? 아... 나워는 안전하냐고요? 아니야. 나워도 지금 심상치 않던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저도 불안불안해요. 나워를 한 이유가 전작에 있는 캐릭터 때문에 계속 지금 붙들고 하는 건데. 근데 항상 여론은 안 좋지 않았어요? 이자씨 <웃음> 건전마스터는 나다 미션 3고 아 감사합니다 어디보자 미션 한번 볼까? 오늘 모든 UI 끄고 게임하기? 원래 1위 영상 올리면 벤인가요? 딱히 벤은 아닌데요? 근데 저한테는 한소리 듣겠죠? 아또왜 이딴 거가져오냐 한소리는 듣겠지 당연히 정식 나온다고요? 늦었어 정식 나오기에는 너무 늦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나 좀 흥미가 있으면은 보통 과금을 하는 편이에요 이리도 내가 과금을 했는데도 접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도 나오는 이제 보내접시다 안돼 나그네 나와야 해 나그네가 원래 본캐였는데 나그네가 안 나와가지고 나이트워크에서 만나기 깔깔거로운 상대를 만나버렸군. <웃음> 제기. 야래! <여래! 웃음> 아, 시도 만났어. <웃음> 다른 사람 좀, 어? 양보 좀 해줘요. 독점하지 말고. 양보 좀 해줘. 색깔이 이상한데. 아,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 어 뭐야 왜안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숙여서 안 맞나? <웃음> 그렇지 살짝 엇박을 줬다아나 이제 좀 회차 좀 돌자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 어떻게 해보려고 어케 해볼라고 저는 공공제가 아니라구요 미션 3구 감사합니다. 아나 no. 박소 원소 살만하냐고요? 원은 살만한데 투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사지 말라고는 하고 싶진 않은데 저 투의 매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말이 맞지. 재미는 있는데 본인 역량에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이 된다면 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컨트롤은 하긴 하는데 운빨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투를 하시면 돼요. 다음 버스 장군... 아, 맞다. 장군님 잊고 있었네, 우리. 원래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을 했었죠? 내날라 앞이면 장군님 가기로 UI 이게 안 보이니까 정보라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UI를 다 가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 내가 피리를 왜 들었을까? <웃음> 다른 무기였음 이미 잡고도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땅을 잃었냐고요? 전세 사기 당해서? 요즘 뉴스 보니까 전세 사기다 뭐다 이 그런 것글 올라오던데. 컴... 아 <웃음> 잠깐만 지도 이거 어 보인다 와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아 맞다 이거 길 찾는 거와와씨 얼얼한데 UI 끄니까 진짜 <웃음> 길도 못 찾을 뻔했네 저거 안 찍으면 몰랐어 그러면건저 그러니까 옛날에 키위가 진짜 키위새 잡아가지고 구하는 과, 과일? 나인 줄 알았어요 맞는 말인데 왜 그래요 또 속여 먹으려고 <웃음> 자다 태웠다 가자 <웃음> 근데 멜리나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미블로 태우면 은그 엘든링식 육두람이 보일 거 아니냐? 한 번... 두 번... 와 목숨 걸고 했다 완전 감동인데? 세번됐스 죽어라 이크라머리야 미션 성공 아 미션 감사합니다 아또 너인가? 사실 양파링 바이럴임 양파링이 좀 맛있긴 하지 <웃음> <웃음> 다곤이형 안녕 110번째네 우리가 만난지 아... 말레니아 진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깨고 싶다 말레니아는 이제 좀 귀찮아졌어 그냥 나한테는 이제 귀찮은 존재 그럼 우리 편하게 반마술 있죠 그거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날먹을 해야겠어 나는 상실 상실 잠깐만 나 상... 없나? 뭐야? 내가 없는 게 있다고? 내가 없는 게 있어? 줘 <웃음> 저 해줘 와유라고 떠요 처음 먹는 거야 내가 이걸 왜왜안 먹었지? 뭐야 이 사람 왜 보셨어? 아무튼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주면 흑정 1회권? 언제부턴가 이렇게 된거지 왜? 왜 이렇게 된거지 왜?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내가 만든 괴물들이야 뭐지 어디가냐? 나 아니었어? <웃음> 여러번 보셨죠? 당신도 이런 멋진 마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루카리아 학원에 마술 바이럴이었네 미션 성공 미션 감사합니다 골도 미션 걸면 해주신다면 골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내가 쓰리 면은 모를까 방송시간 연장도 미션 걸면 해주나요? 그 대신 제가 하는 게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유아에 끄는 미션이요 저거? 사실 쓰리 때도 했었어요 쓰리 때도 가끔 했었어요 저런 거 날 봐라 이거. 이렇게... 척척하게 어, 만들어주지. <웃음> 네. <웃음> <웃음> 자네 뭘 하고 있는 거야? <웃음> 로봇. Enemy <웃음> spotted. 로마토 아이씨 뭐야 공공자 아니라고.